s 어 check out t h 눈이 안 e n e 는 h 내라고 내. e 라 l 내. there. They are all there. b u 다 the Sosaying, if y 그 u w a 는데그 다음을 잘 o 잖아그다음 u s e y 그 u c 님 n g 뭔가 좀 얘기가 있더라. s e The 있 o u 캐디는 얼만데요? <웃음> <웃음> 그럼내공몇개안 죽었다 왜 그러는데? 그러니까 네가 되게 아예 죽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 형님 <웃음> 드라이버 다죽었다다안 <웃음> 죽었다고! 양반아 그래. 그래 말하면 거의 다 거의 다 드라이버 죽고 세컨 죽고 조금 어. 다 죽은 거지? 콜라네 콜라 280m 사포야 <웃음> 아씨오랑치한잔해요8 <웃음> 아, 0 280, 280. <웃음> 그러면 8 <웃음> 아 이때가, 이때가, 이때가, 이때가, 이때가, 이때가, 이때 이때가, 이때가, 이가 이때가, 이때가, 이이때 이때가, 이때가, 이이가 누구야? 연기하지 마라! <웃음> 잔디가 아프겠는데? 잔디가 아프다고 그래, 잔디가 야, 이거 뭐안 들어가노? 아니, 햇님 까장 물렸다. 아까 계속 캐리가 그러니까. 120이었는데? 그러니까. 그러니까. <웃음> 어, 뭐지? 한 번씩 한 번씩 맞아줄 때도 있어야 안 되겠나? 아, 아 이제 더 먹으면 취할 거다, 안 되겠다. 와... 훅 나빴다 야그 티가... 티그 자꾸 훅 나는 티가 이티안 써야겠다 <웃음> 사람은 어, 좋은데 티가 안 ]다. 좋네 <웃음> 사람은 좋은데 사람 확실히 졌나? 아. 다들 어디 갔어요? 다아친 거야 네? 갔어요? 어, 있을 수도 있죠? 이따 주세요 nope. 그쪽에 해제도 있다 했잖아 <웃음> 근데 <웃음> 해제도도 더집 벗어났을 것 같다 아다아다아다캐덩이오좀 응. 진하더라 와, 와 내가 그만 볼란다 이거. 와, 또. <웃음> 해저들 아닐 것 같습니다. 근데 저, 언덕 넘어서 이따 하니까언 넘어서 있어요맞았대요 오! 세공이라고. <웃음> <웃음> 이정도안 된다. 상공이 좀. 는다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이게 어떡하나, 이거, 아, 아이고, 어제. 아이고, 아이고, 어이거 아이고, 아이거아 아이고, 이 아이고, 고 아니재 상진 어디인데? 어? 형님 요쪽으로 많이 넘어가 상재? 어. 가망이 없나? 어, 안돼내꺼건 있을지다 캐디님 내 눈으로 잘 보세요 아, 잘, 싶으면 싶으면 저 저런 데잘 치거든 내꺼차 있다 어디야 저기 아번에 여기 저도 100이요? 네. 아이고야, 아이고 나 no. 끝! 아, 아 씨X 아, 좀 어색하다 아니, 안돼 어색하다, 아, 맞아. 음. 맞아야 돼내거 없더라? 형도아 어, 없어요 진짜 안 찾아봤다 아, 어. 길다 나가라 이야 아니네, 오, 딱좋은 와, 한한 진짜 마음이안 들지 않아안 되네 오, 상징이 얼굴 왜 그래 빨개요 옷이? 55. 55? 어! 오, s o r 소리. 이거 상대님 없으면 못 피했다, 이거. 그래. 아니, <웃음> 나는 그냥 서있수도 피하지. 견칠게요. <웃음> <그냥> <웃음> 나 아, 그냥 견칠게요. 이거 길다행이 나갔겠다. 와이래서잘쳤는다야이렇치찍 있나? 오잘치다 이거 잘치다 마크 마크 <웃음> 잘 치고 마크. 아 나야 돼? 아 쎄다 연두색 공이라 이 말이 되나 이게? 내가 먼저 나가줄게. 에이씨. 그 바꿔야겠다. <웃음> 나, 나흰 거로 바꿀게공 이거. 봉이 없어서. 어디 하나 자? 마크. 마크. 가요. 다 마크. 왜 이렇게, 또이 이상해가지? 아, 배터리 없어 큰일 났네. 충전이 안될 건가요? 아니, 뭐가 좀이상해가지 배터리가 아. 큰일 났네. 아. 춘전 잔량이 없어가지고 마크 아 이거 오케이 아 짱나네 산지 얼마 안된거 이게 안되 가나? 마크 아 무슨 그런가? 아. 짠하네 이거 구보로레인가? 이거 어디 갔노 근데? 어. 구로마 어디 갔노 구로마 에헤이 씨 마크 아저 있네 아야 어우, 쩌라. 나좀 크다 카트 괜찮나? 이 네, 카트 내가... 깨지면 혼나죠? 그럼요 그죠 네. 조심해 주세요 형이 아, 알았어 미안하네 <웃음> 내 머리는 아무도 걱정 안하나? 행이 어, 깨지는 거야 뭐. 별거 아니다만 여기 370m 카트고야 여기 슬라이컬리랑 카트 도로까지 타고 진행하셔야 되죠? 내 키바카트 이거 뭐라고 포함했지? 출발해야 돼요 어, 어, 어. 너 여기 어, 어. 50이지 넘칠까? 넘야 내부... 내부... 안 따는 거달날까요 어, 친다 친다 친다 형님 뭐합니까? 치나? 어, 치나? 어? 벌써 치나? 빠르네 나 아까 전에 그 오비에 아직 충격이 아직 버스 나지 못한 거야 어, 어. 어? 누가 롱티 좀 빌려주실 분? 내걸 쓰라 어? 내 롱티 저기 놔두고 왔는같다 어, 이걸 봐 치던 걸로 치야지 형님 무슨 공칠 건데? 흰 공? 햄을햄낙수 많이 돼 있는 거니까 깨끗한 음, 거 쓰러 그냥 난 부담 다 찍어놨다 이길수 없는 거. 아이고야, 당겼다. 왼쪽 카트 도로 가란 어? 다도 어, 가 어? 어어머어어거 많이 나오는데 본크 들가 봐. 오이구야 쇼! 어떻게 가이 돼? 나 이런 사람이야. 뭔데 이거? 아니 지금 으로 망치로 막아보더라. 지치더라 <웃음> 아, 아, 이제 막저 마... 저 라이 에임친다 용덕이 옛날 영상 못 봤나? 그티막 막는 거. 아이고야. 아! 어? 아이고야. 아이고야. 10초 안에 올게 저가 비껴보라 <웃음> 어? 낸다. 살았다 내려가야 된다 <웃음> 안내려을것 같은데 <웃음> 아니 저 섰으면 살았고 내려갔으면 떨어지, 오, 저 내려갔으면 떨어졌저저끝 불이 계속 끌리는 거같키 생각해서 가까이서요 잠깐 멀리서 아니 이게 <웃음> 스파이크가 신으니까한 <웃음> 5cm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이게 잘 모르겠네 맨발로 싫 <웃음> 바이크 벗겨. 이제 별의별 핑계가 다 나오네 이제 어? 별별 핑계가 다 나와 <웃음> 어, <진짜 진짜> 지 <웃음> 아이고 야 왼쪽 땡긴 거 같은데? 어, 왼쪽 내려온다 내려온다 다들 내일부터 퇴근하면 7층으로 올라와요 티샷 가르쳐 줄게요 <웃음> <웃음>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아이스. 오, 어. 언니가. 자, 와, 또 저리 가. 왜요? 라 아, <웃음> 내가 또 놀랬네. <웃음> 왜요? 안 귀여웠어요. <웃음> 안 귀여웠어요. <웃음> 에이, 죽었다. <추웠다>. 여기 해져도네. 계속 계속 온 털이야. 괜찮 들어가서. 나도. 어이거 어쨌든 온. 남의 아, 집이 시공이었는데. <웃음> <웃음> 그럼 뭐. 좋다. 자, 찾은 척하는 거 아니고 나 떠라. <웃음> 카메라 에있었다 그지마 뭐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이고, 왜 이러어? 왜 가노? 상대 멘탈 잘 나가네. 뭐고 이거 갑자기 이거. 와일로. 10m. 10m 봐야겠네 낍니다. 어 너무 많이, 어이 와, 이걸 못살리나 아휴, 상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갑자기. 와, 와, 와, 와, 이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장 와, 까지벗었대 뒤에 내리막.. 많이 내리막이네 <웃음> <웃음> 또한 번, 한번뻗나 우리 또게시짜래 또 내리막이네, 영 불안하네 좀볼까 세다 괜찮은데? 아이고 막! <웃음> 내 마무리 오 <웃음> 어, 내라이 밟, 밟았다 와 양이네 라이를 벌보 이거 넣어도 양이다 입니까 그래. <웃음> 마크 한참 모자란다 형님 마크 한번내삼번 촉과 형님 아 아니요, 오케이요. <웃음> 마크. <웃음> 마크. <웃음> 와, 이제 전반 끝이가. 이제 전반이 끝이라니. 와. 트리해주면 안 되나? 와, 양은 좀그렇다가 마, 나도 했다. <웃음>